함께 읍절해볼까요? 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 중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말씀만 어허. 한번 좀 반복해서 읍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아, 안에 뿌리를,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네.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받아 이게 무슨 사실, 말씀입니까? 사실은 두 단어가 굉장히 단순한 단어인데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살게 하시는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어허. 우리는 열매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뿌리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대로 열매를 맺어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렇 우리가 원치 않게 이 선악의 뿌리가 깊이 박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선악의 뿌리가 네, 태어나면서 아. 그래서 삶이 항상 그 마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아. 겪었던 두려움, 네. 갈등, 그 공허함 음. 어허. 그 피곤함을 열매로 맺지 않고 살수 없어요 어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생로병사의 고통의 바다다 뭐 그렇게 어허. 말한 이유가 네. 뭐 그런 삶을 안살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음. 그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여, 영양분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음. 그다음에 세움을 받는 거거든요 네. 마치 건축을 하다 보면 어허.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를 해놓고 또 건축감독이 네. 시킨 대로 각자 뭐 벽돌도 쌓고 하고 있다 보면 은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뭐 벽돌 자체가 건물을 쌓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설계자가 있고 그렇죠, 감독자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못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우리가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거든요 내 인생 자체가 그걸 성경은 이제 멸망과 죽음과 심판의 계획을 세워놓은 어둠의 영 아하. 악한 영들의 계획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봤자 어허. 설계자의 설계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어허. 감독자의 감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뿌리를 바꿔주신 거죠. 네. 주 안에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맨. 하나님께는 모든 은혜로 꽉차 있거든요. 아맨.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건 끊임없이 은혜를 발견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된 거죠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설계자 우리의 인생의 털을 닦으신 분이 하나님으로 바뀌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음. 그분이 이미 계획이 다돼 있어요 설계 아무것도 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벽돌을 쌓아도 나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집이 지어지는 거군요 지어지죠 요셉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음.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에서도 그래요. 네. 에서, 에서를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너무 재미있는 말씀하시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음. 내가 너희를 언제 사랑하지 않았느냐? 음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음. 하나님이 딱한번 대답하시기를 음.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지 아니 않느냐? 음.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 것이고 욕심을 의미하는데 네. 그걸 미워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음... 그걸 미우해 중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아하. 후폐할 것은 다 멸망시키게 도와주고, 아하. 그리고 야고, 그 영원한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일을 네.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시는 이 사랑을 보여줬지 않냐. 아하. 하나님 사랑 아닌 게 하나라도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설계도 속에 바울이 있다는 걸 로마스 8장에서 이제 고백하죠. 네. 야,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고 질 수가 있냐. 어허. 그분의 설계도 속에 있는데.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세움을 입는다는 건 항상 그걸 기억하는 거죠. 네. 아, 나는 주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 네. 나는 살고 있고 네.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쓸모없는 벽돌인 것 같고 음. 뭐 건축 과정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왜 하는지 네.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근데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네. 감독자가 다 놓게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어서 하나하나 배열했다는 걸 믿는 게 네.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내 안에 애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음, 그러죠 애서 미워해 주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애서가 점점 점점쇠약하게해 주시는 네. 거고 야곱을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네. 사랑이고 그러죠. 음. 내 뜻대로 안된 것도 사랑입니다 음. 그게 애서거든요 네, 그 당장은 그게 좀 섭섭하고 <웃음> 그게 <섭섭해요>. 원망이 되고 <웃음> 왜내 인생에 이런 순서가 지금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음. 방법이 내 입으로 음.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발견해내고 고백하는 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건 시간 지난다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음. 계속 그걸 반복해 생각하고 말하면서 음. 부정적이고 어둡고 염려 근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음. 사랑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음.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죠. 아멘. 어느 날 나도 바울처럼 사라져 있고. 어느 날. 어느 날 나도 극동방송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멘. 이게 주님, 이게 이 극동방송이. 예, 선순환인 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이 복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복음의 뿌리가 <웃음> 내려지는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 복음만 <웃음> 얘기해요. 듣는 사람도 복이지만 <웃음> 음. 방송하시는 분들도 특별한 복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네.